처음부터 소망이 없던 사람은 없어요 애기 때를 생각해봐요 애기 때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라고 어,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갖거나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거, 완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갖거나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자, 우리는 없던 것들을 계속 바래요. 그죠 계속 바라면서, 그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지금 지금 현재의 상황도 생각을 합니다. 자, 머지않아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을에 느끼게 되는 기분이 소망에 담긴 원래 기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지금의 현재를 의식을 하지만 자신의 소망을 싫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기분을 소망의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바랍니다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바래요 근데 그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소망했을 때아 부자가 아닌 지금의 내 현실이 자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 라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어떻게 되냐 소망의 느낌이란 우리가 할수 없는 것어 그냥 동경의 대상 같은 거 그것을 그냥 어, 소망의 느낌이라고 인식을 한다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어 그림의 떡이구나 그림의 떡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실상 그들은 순수하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동은 보통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관한 진동이기보다는 소망하는 것이 없거나 부족한 현재의 상황을 더 많이 반영한 진동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동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 자신을 소망의 주파수로부터 진동적으로 멀리 떼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불만족스럽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느낌을 소망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그게 내가 어, 소망을 품을 때마다 느꼈던 체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어왔자 내가 어차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어차피 나는 또 무력감을 느낄 거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거고 어, 소망이 없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자책하게 될 것을 느낄 거고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애초에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소망이라는 것을 어, 안 가지려고 해요 마음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아, 나 소망이 없어 나 지금 이 순간 만족해 물론 진짜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아닙니다 보통은 아니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진짜로 만족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냥 아 해봤자 뭐해 힘들기만 하지, 안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소망을 품어왔지만 실망만 해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진동 주파수를 계속해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하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있어 근데 왜 하기 싫은지 몰라 그냥 아무 소망도 갖지 않는 내가 이미 되어있어 근데 그거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소망이 없던 사람은 없어요 애기 때를 생각해봐요 애기 때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때 하고 싶은 게 많아 근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보면 은 계속해서 잔, 잘못된 진동 주파수 속에 머물러요 그러면 은 당연히 그게 창조가 안되겠죠 창조가 안되는 체험들을 계속해서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 점점 하기 싫어져요 소망을 아예 갖기 싫어집니다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진동 주파수의 느낌을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해서 그걸 나쁘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자동적으로 소망을 피하는 그냥 안분지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제자리에만 계속 있게 하는 학습된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이죠 학습된 무력감 그래서 네. 제가 늘난 남친이 필요 없다고 했던 거군요 <웃음> 만나봤자 다 똑같은 놈들인데 안 만나 이러면서 그죠? 그럼 안 만날 거야 <웃음>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들이 많이 좌절된 체험을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어, 수십 년에 거쳐서 해왔기 때문에 하기 싫어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인간은 성장하고 확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항상 뭔가를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 야 한다고 에너지적으로 이 우주랑 일치가 되면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 너무 무력한 마음이 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내가 어, 아무것도 안하게 됐나 아무것도 그리고 요거 자, 잠깐만 얘기할까요? 그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항상 마음공부를 하보면은 긍정적으로 살아야만 해 라는 어떤 강박을 갖게 됩니다 그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이렇게 뭐랄까 행복한 생각 열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죠 기쁨의 생각들 자유의 생각들 뭐 감사와 사랑 뭐 이런 것만 해야 된다고 이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유쾌한 창조자의 209페이지를 보면은 감정 안내 눈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일 밑에 그러니까 제일 낮은 주파수 맨 밑에 뭐가 있냐면은 두려움 슬픔 우울함 절망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 위에가 불안감 죄책감 무가치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질투와 시기, 그 위에가 증오와 분노, 그 위에가 화, 그 위에가 낙담, 그 위에가 비난, 그 위에가 걱정, 그 위가 의심, 그 위가 실망, 그 위가 압도감, 그 위가 좌절, 짜증, 초조, 그 위가 비관, 그 위가 질환, 그 위가 만족, 그 위는 희망, 낙관, 그 모든 기대, 신념, 열의와 열망, 행복, 열정, 기쁨, 마음, 권능, 자유, 사랑, 감탄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화를 내라. 어, 이때 그때 이 방송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화를 내라.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되냐 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어? 무력감, 죄책감. 이런 거 느끼는 분들 있죠. 죄의식을 느끼고 무력함에 빠 무력감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화를 내라. 차라리 증오를 느끼고 화를 내고 그게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이다. 높은 주파수. 어? 그것이 훨씬 더 높은 주파수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무력함을 느끼는 만약에 도마들이 있어 그럼 나 일부러 화를 내게 할 때도 있어 쿡 <웃음> 찔러갖고 화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 무력할 때랑 화낼때 있죠? 화낼때 주파수가 올라가요 무력한 것보다는 화,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거지 바닥에서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순 없습니다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의 어떤 에너지의 그 주파수를 보고 낮은 데서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차근차근 올라와서 위로 쭉 올라와야 되지 어 바닥에서 음, 한번에 위로 가려고 하면은 어 그게 안된다 라는 얘기 한번 어 오랜만에 짚고 넘어가구요